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해 습니다 수사는 할수 있다. 수사는 해라. 다만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고 적법한 수사활동을 벌여라 라고 말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서울대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2013년 무릎에 근무했던 활동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좀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고 또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참고인 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용이 아니라 피의자용 서식을 이용해서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환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소환한다라는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불상의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일이 있으니 즉 정해진 어떤 안건이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나와라 라는 식으로 소환을 했다고 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처벌을 운운했고 고성을 지르고 했었다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석한 변호인이 조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적법하게 비례성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검찰은 이렇게 무리한 수사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위법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런 수사는 하지 말아주셨습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